저는 그 전에 좀 캐릭터들이 맡았던 캐릭터들이 좀 어둡거나 임팩트가 좀 강하거나 이랬던 캐릭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음. 어, 이번 작품을 통해서 그런 풋풋하고 사랑스러운 모습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에서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을까 많이 느끼고 고민하고 또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하고싶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음, 어, 또 과거와 현재를 같이 연기하면서 할수 있는 고민은 흔하지가 않잖아요. 한 작품에서 그럼요. 뭔가 그 10년 전과 후를 연기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좀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그리고 감독님 미팅을 했을 때좀더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리고 의논해 나가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그꼭 하고 싶은 게 오늘 의상으로 아주 여실이 드러났습니다.